...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시죠 음. <웃음> 뭐 미래가 누구나 다 궁금하지 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 누굴 만나게 될지 얼마나 만나게 될지 어, 영군가 아니면 반영군가 아니면 템포럴린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 그래서 준비해 봤어요 인격, 재력, 외모 중 나의 다음 연애는 어떤 게 으뜸일까? 어, 인격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재력이 빵빵한 사람인지 아니면 외모가 출중한 사람인지 카드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고르셨나요 어, 타로로 그런 것도 알수 있나요? 어, 잘은 모르겠어요. 알수 있을지. 이제 흐름상 보고 아는 거지. 왜 먹어 어떻게 생겼는지 재력이 어떤지 응. 자 그러면은 기대하시고 어, 제발 좋은 게 나오길 바래요 다음번 연애 상대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격 재력 외모 중 나의 다음 연애는 어떤 게 으뜸일까요 어떤 게 으뜸일까 어디 한번 살펴보아 보아요 <웃음> 아, 궁금하잖아 어떤 게 근데 이게 연애를 갖다가 지금 연애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하고 얼만큼 사귈지 것까지도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다 오늘 리딩에서 한 번에 어, 연애 상대라고 했으니까 뭐썸 타는 것도 연애로 친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어, 어디 봅시다 <웃음> 자 일단은 인격 인격적인 면에서는 어디 봅시다 음. <웃음> 그냥 인격은 그냥 그, 어,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라고 봐요 왜 아쉬울 수 있겠냐 라고 하면은 음 자발적인 부분은 조금 적지 않을까 음 자발적인 부분은 적지 않아 그렇다고 그렇게 막 고집이 세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어 그렇지는 않고 자기 생각이 많다 라고 봐요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음. 조금, 뭐라 그럴까? 내 뜻대로 안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말하면 잘 따라준다? 라고 성격은, 어, 대인 관계도 괜찮아요. 어, 대인 관계도 좋고, 주변 관계도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약간 우유부단한 끼는 있어요. 약간 우유, 우유부단한 끼는 있겠다. 왜, 왜 우유부단한, 우유부단한데 대인 관계가 좋냐라고 하면은, 자기 주장을 갖다가 그렇게 내세우지는 않는 듯해. 응. 응.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어떤 그런 거지 자기 경험이지 자기 주장 내세워봤자자 어. 자, 상대방에서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갖다가 부탁했을 때 어쩌면 이 사람이 약간 안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이게 약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왜냐면 이게 이 사람이 안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 주변 사람들의 그 어떤 부탁이나 이런 거 인정으로 해서 다가오는 거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대인 가게가 좀 애매해요 그 애매한 게 뭐냐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어, 잘해주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어, 못해주고 그러면 그 성격 나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카드상으로 볼때 그렇게 나쁜 거 같지는 않아 어 그렇게 나쁜 거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어 성격이 약간 아까 우유부단한 면이 없지 않다 라고 그랬잖아요 어. 그래서 자기가 좀 즐거워야지 좀 움직이는 타입이다 어 그니까 성격이 나쁘지는 않아 어. 그렇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 조건부적으로 말을 어, 말을 들어주겠다. 즉 자기가 마음에 들면 그거는 듣는 거야. 자기한테 어떠한 이득이 있겠다라고 말을 들어주겠다라는 거지.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은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은 현실적인 부분도 없진 않지. 그렇지만 그렇게 막 대단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대단하고 그렇지는 않고. 이. 이 이런 것들은 쉽게 고쳐지지는 않아. 음, 이 사람의 캐릭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막 되게 나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지 않은가 싶어. 진짜 말도 막 못되게 하고 막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세고 내 것만 내 것이라 막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좀구슬르고 달래면 좀 듣는다 그래야 되나? 음. 어떻게 보고 여러분들이 화를 콱 내면 또 더러워요. 어, 듣기는, 어, 듣기는 더러워. 근데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나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렇게 흡족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핸들링을 할수 있다라고 봐요. 어, 인격은. 음, 그래서 는 없다. 어 그냥 다만 자기가 귀찮은 게 싫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 다 그래. 어이 이거는 이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남자들은 처음에는 막어 내가 목표를 탁 세우고 꼬실 때까지는 되게 잘해줘.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꼬실 때까지는 잘해줘요. 어막 잘해주는데 얘, 내가 말하는 건 꼬시고 나서 이유 이유잖아. 연애하게 될 상대 연애하게 어연 다음 연애라고 했으니까 어. 말이 꼬였다. 미안합니다. <웃음> 죄송해요. 음, 저기 뭐 그렇다라는 거지. 꼬실 때 못하면 연애를 하겠나? 어 이게 다음 연애 상대니까. 연인이라 그랬으니까. 자 어디 보자. 그럼 재력은 어디 한번 봅시다. 재력. 재력을 봅시다. 이 사람의 재력은 어떨까요? 라고 한다면은 어디 보아요. 이 사람이 어, 조금, 그, 누군가의 서포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서포트가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어, 조금, 뭐라 그럴까? 동업을 했었던 것 같다. 여러분 만날 그, 그 시, 그 시점에서 누군가하고 동업을 했는데 그게 조금 안된게 아닌가? 어, 아니면은 직업의 변동이 있었다던가. 어, 직업의 변동이 있었다던가. 그 왜, 뭐 때문에 직업의 변동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어, 아마 이 사람이 동업이나 뭐, 무슨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 여자일 수도 있어요. 어, 여자일 수도 있는데, 어, 조금 속을, 어, 알기 힘든 그런, 어, 어쩌면 이 사람이 좋아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뭘 같이 하면 안 돼. 어, 만약에 진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면은 괜찮지만, 확실하게 결혼할 거 아닌데 뭔가를 갖다 같이 하면 꼭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뭐, 직업의 변동이 있는 상태? 어, 직업의 변동이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하고, 조그마한 무슨, 뭐, 회사나, 이런데 들어가, 잠시, 그, 뭐지? 그, 일이 없을 때 여러분을 만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 일이 없을 때 만나거나, 그니까, 러 일을 할 때는 연애, 연애나 데이트 하는 게 조금 힘들잖아요. 바쁘니까. 바쁘니까 힘든데, 어쩌면 그 무렵에 여러분을 만날 수도 있겠다 싶어. 음. 자, 어디 봅시다. 돈, 돈은 그닥 없을 수 있겠다. 돈은 없을, 맞아요. 돈은 없을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이 왜이 사람하고 사귀게 됐냐라고 본다면은, 어, 이거는 지금 참 애매하네. 그냥 나온 대로 할게요. 어, 나온 대로 할게요. 어, 그래도, 돈은 없어도 뭔가 어, 이 사람이 구상하고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어, 하나가 무너진 거지 다 무너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하나만 무너진 거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어, 그 재력은요. 그래도 이 사람이 조금 모아둔 돈이 있어요. 음, 이 사람은 누구한테 의지하고 기대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 아, 그 기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자기가 뭔가를 갖다 노력해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동업이 좀 오래된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아니면 규모는 작아도 그래도 오래된 회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음, 거기서 무슨 연구직이나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어, 뭐, 그니까, 뭐 이렇게 활동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 싶어요. 어, 활동력 있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겄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재력은 괜찮고, 그리고 주변에서 조금 그래도 그,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어, 음, 그런 것 같아. 이 사람한테 어떠한, 뭐, 가이드라인이나, 어떠한, 그, 뭐지, 정보나 이런 걸 갖다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좀 자기보다 좀 선배? 어, 좀 연령대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갖다가 조금 그, 좀 정확하게, 좀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뭐 대단하게 부족하진 않아요.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는 꼼꼼한 편이고, 나이에 비해서 돈을 갖다 허투루 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비록 여러분 만날 때그 전에 그 연인하고 뭔가를 같이 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는 하나는, 어, 그, 그거는 그냥 공중분해 됐다든가 아니면 뿜빠이를 했다든가 뭐 어떤 건 있을 수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이 사람의 다가 아니었다. 싶어요. 어, 뭔가 또그쳐 놓은 게 뭔가 자기가 나름 모아 놓은 거. 이 사람은 약간 자수성가형이라 그래야 되나? 어, 백그라운드가 그닥 좋지는 않아. 어, 그렇다고 막, 막 집이 째지게가난하고나 그런 것도 아니고 평범해 보인다. 평범해 보이고 성격은 나쁘지 않아요. 어, 성격은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이 사람한테 어떤 멘토나 어떤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줄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뭐 이상한 사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외모는 어떤가 봅시다. 외모는 무슨 카드로 뽑을까요? 이걸로 볼까요, 한번? 음. 외모는 어떨까? 외모는. 외모는요, 그래도 그,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원하는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이 사람이 성형, 남,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남자든 사, 여자든 상관없이 성형을 했을 확률이 높아요. 음, 성형을 했을, 그래서 좀 깔끔해 보인다. 어, 실제 원판은 안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뭐, 쌍꺼풀을 했을 수도 있고, 코도 높였을 수도 있고, 음. 아, 치아교정 같은 거 했을 수도 있고 암튼 근데 살짝 이게 살짝 조금 좋은 데 가서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덜 좋은 데 가서 한 느낌이나 매끈하게는 안 빠졌어 어, 조금 살짝 실패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뭐, 나쁘지는 않겠, 나쁘지는 않겠다. 근데, 외모를 딱 보면은, 그냥, 뭐, 둥글둥글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카드의 흐름상 보니까. 어, 좀, 그, 똘똘한, 뭐, 밤톨? 어, 밤, 어, 밤톨은 너무 동그랗지, 좀 길쭉, 밤톨처럼 단다, 깔, 그, 가을에, 그, 쪽 벌어진 게, 매, 그냥, 빛이 촥 나는 밤톨 같은 그런 느낌? 어, 그렇지만 얼굴은 조금 갸름할 수도 있어요. 갸름한, 음, 그런 셀수 있고. 아, 어디 봅시다. 어쩌면 이 사람이, 어, 이, 어쩌면 이 사람이, 그, 한 번은 더좀 터치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어. 어, 살짝 어, 뭔가 아쉬워. 어, 한번더 해야 되는데 에 그냥 얼굴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그 욕심을 더 이상 안 부린다 외모에.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 정도면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지장이 없고 뭐이 정도면은 어디 가서 어, 뭐 그렇지 뭐 오징어다라는 소리 안 들으니까,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이 사람은요, 막 이렇게 허황된 사람은 아니에요. 어, 허황된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왜 수술을 했냐라고 하면, 왜, 왜 성형을 했냐라고 하면은, 그 외모도,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회사를 다니든, 비즈니스를 하든, 그래도 먹기 좋은 떡이, 어, 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래서 어떠한, 이 사람이 어떠한 그 뭐지? 자기 외모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적인 면에서 뭔가 순탄하게 돼가기 위해서 그거갖다 자기 컴플렉스를 갖다가 고치는 어, 티는 난다라고 봐요. 키는 어 글쎄 그닥 어, 중, 중, 중박 중중 정도. 키는 중박. 음 그렇게 하고 음, 나쁘지 않아요 외모는. 음, 외모 나쁘지 않다라고 봐. 음. 그럼 살짝 부드러운 면도 없지는 않고. 음. 그렇지만 어, 그러면서 약간 그 개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그 사람들이 이렇게 수술을 하러 오면 다 이렇게 똑같잖아. 어, 다 똑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뭔지 모를 다 다름이 있다라고 봐. 어 성형은 했을 것 같아요. 어, 키는 한 중간 정도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1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하게 되나라고 보면 은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어쩌면은, 어쩌면은이에요? 어쩌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이 좋아서, 어, 여러분이 좋아서, 어, 그 무렵에, 여, 그 자기 전 여친, 전 남친하고 헤어질 무렵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싹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약간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숙 판단력이나 이런 거는 살짝 미숙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이 이 사람 하는 걸로 이렇게 딱 봤을 적에 그래도 자기 앞가림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 그렇게 보이네요. 네 1번 카드 도움이 됐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 를 뽑아 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격, 재력, 외모 중 나의 다음 연애는 어떤 게 으뜸일까? 일 1번, 1번 카드 어떤 게 으뜸인지 말을 안해 줬네. <웃음> 왜냐면 조금 평범했어요. 어, 그래서 아, 저기 막 제목, 제목에 리딩에 충실하다 보니까 제목을 갖다가 까먹었네. 어디, 알아서 판단하시겠지. 자, 그럼 2번 카드. 자, 2번 카드. 어떤 게 뜸인지 2번 카드서부터 내가 확실하게 봐줄게. 음. 자, 어디 봅시다. 자, 2번 카드는요. 어디, 왜, 인격? 어, 인격을 보면, 어, 이 사람은, 음, 그, 내 편? 어, 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사람? 음, 내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어, 그냥 그렇게 깊은 마음을 안줄수 있어요 깊은 마음을 안줄수 있기 때문에 다소 어,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어려움은 있겠다 어, 자존심도 강하고 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요, 차일까봐 조금 그런게 있거든 남자도 차이는거요 어, 남자라고 해서 차이는게 쉬운건 아니에요 어, 사람의 마음이라는게 있잖아 그리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찰지도 모르잖아 진짜 빵 찰수도 있고 아니면 부드럽게 돌려서 아 우리는 아닌거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내 사람이다 생각이 드는 사람한테 잘할 수 있어요 어, 내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들면 은 금전적인 면에 뭐 됐다 됐다잘 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섭섭치 않게 돈을 쓰겠다. 아이 어,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인격, 어 인격이 그게 인격 아닌가? 재력인가? <웃음> 인격은 자존심도 강하고, 음 그렇고 자기 좀 고집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고 그 다음에 화려한 걸 좋아해요. 음 화려한 걸좀 좋아한다. 그렇다고 해서 뭐 노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 노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화려한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대인관계 같은 걸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좀안 들지 뭘안 든다 할지라도 어, 안 든다 할지라도 그걸 갖다가 어떻게 뭐라고 딱 얘기를 갖다가 뭐 직설적으로 하다라기보다는 좀 마음에 좀 참아뒀다가 때나 이런 걸 가르쳐서 이게 바라바라 하지는 못해. 어 왜냐하면 좀 자기 체면이나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게 있어요. 어좀 젠틀하고 어좀 괜찮은 거 아닌가? 음 어떻게 보면은 오그러고 어, 어, 그러면서도 또 이거다 싶을 땐 시원시원하게 해요 나름, 음 나름, 음 나름 막 진짜 어 말야 이 어. 어, 뭐 파랑새 어 너무 이뻐 막 이러 이렇지는 않아 어, 좀 침착한 듯하면서도 어, 자기가 그 리드할 때는 리드를 할줄 안다 그래야 되나 어, 좀남그 꽃중년 같은 그런 느낌이 나.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나이때는요 라고 하면은요. 카드상 나오는 걸로 보면 그렇게 어리지는 않지 싶어요. 어, 30 중후반 정도로 돼 보인다라는 거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30은 훌딱 넘었겠다. 어, 그런 그런 정도 느낌.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카드의 흐름상, 느낌상 본다면은 음그 자기 행동 부면이나 이런 걸로 봤을 적에 그다음 자기 직업 어, 이건 재력에서 봐야 되는 거지만 자기 지급도 탄탄한 어, 게 아닌가 어,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조금 그 예민하고 깐깐할 수 있어요. 어, 실패하는 거그 자체를 싫어해요. 그 실패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왜 그러냐라면 이 사람은 순수히 자기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왔을 수 있어 누구의 어떤 서포트 없이 뭐 부모가 돈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 자기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여기까지 걸어왔을 적에는요, 이 사람의 끈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뒷받침되져서온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알뜰살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 그러나, 그래도 내가 쓸 자래선 리 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놀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놀아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반대 성향을 갖다 갈구하잖아. 그래서 조금 어, 화려한 사람을 좋아한다. 껌씹는 사람 말고 좀 우아하면서 화려한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미학적으로 우아하고 화려한 사람을 좋아한다. 음. 그런데 뭐 어떤 뭐그어이 사람 어 그러면서도 참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 부드러워요. 그러면서도 부드럽다. 근데 성격이 살짝 셀 수는 있어요. 어, 성격이 쎄, 거나 아니면, 마, 그, 자기가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말을 갖다 안할수 있어. 말을 안하다 갑자기 좀 버럭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 사람 있잖아. 갑자기 있다가, 아, 그거 아니라니까! 하고 소리 딱 치는 사람. 어, 그래. 근데 이 소리도 이렇게, 뭐랄까? 그냥 두서 없이 치는 게 아니라 한번 딱 소리 쳤을 때 반박을 못 해. 어, 딱 떨어지는 소리를 치기 때문에 어, 무슨 소리인데요라고 하면은 그 예를 들자면은 어, 아 이걸 또 들어야 돼? <웃음> 왜 홍시 맛이 났냐라고 하면 홍시니까요. 딱뭐 이런 식으로 어, 반박할 수 없잖아. 홍시니까 홍시만 나잖아. 어,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큰 소리를 탁 한번 내면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쩌는 거지. 음. 그런 부분에서. 근데, 어, 근데 아무 때나 그러진 않아요. 맨날 그러냐, 그건 아니야. 성격상 보니까 그렇지는 않아. 어쩌다 한번씩 화낼 때 그렇다는 거야. 이 사람 그렇게 화잘 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음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에 들어할 수도 있겠다. 음 그렇게 막화 자주 내는 사람 아니에요. 막 미친 놈처럼 그런 사람 아니니까 잘 새겨들어. 왜냐면 그 어디에서도 화를 자주 낸다라고는 안,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딱 얘기해야 될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딱큰 소리로 딱어어 어, 그건 홍시예요. 딱 그러니까 홍시 맛이 나는 거예요. 딱 이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음. 자 그렇다면 재력은 어떨까요? 재력은 어 내가 아까도 그랬죠 이 사람이 자수성가한 느낌이 난다고 순수한 자기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것 같다. 어,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아까도 그랬죠 자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선 돈을 잘 써요. 어 그래도 어 섭섭하지 않겠어. 그렇지만 이 사람 수준에서는요 그. 조금 그건 무리한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요 명예가 높은 직장일 수도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보수는 이만한데 명예는 요만한 직업이 있는가 하면 명예는 이만한데 보수는 요만한 직업이 있다. 직업 괜찮지만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 정도 됐다 만이는 아니다라는 거지. 어 부장 정도면 이 정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 싶어. 음. 그러나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나갈 때가 많을 수도 있어요. 어, 음, 나갈 때가 많고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 그 접대? 어, 접대 같은 걸로 많이 나갈 수도 있어.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쓰는 자리에서 써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출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된다 그러면 쓰거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니면 연복이 높은 대로 까본 데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라거예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비빌 언덕이 부모님이 그렇게 재산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를 서포트 못해주니까 그렇게 주변의 인맥들한테 그렇게 뭐 접대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어떠한 자기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발판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 어. 스트레스 되게 많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각 시기와 질투에도 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은 남들은 그렇게 못하거든. 돈 아까워서.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를 땐 지른다 라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 다른 사람보다 날려면 그 저기, 뭐, 그, 옛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요, 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친구나 어떤 대인 관계에서 너무 쩨쩨하고돈 아끼면은요, 사람들이 안 도와줘. 음. 그래도 내가 먹, 얻어 먹은 게 있으니까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막이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거고, 음. 어 그래서 잃었던 거이 사람이 그렇게 로비를 했다던가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어그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치레 한거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다시 돌려받 그러니까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이 사람이 어떤 자기 그 직업이나 어 직장 면에서 그런 대로 그로 그, 그, 그, 이제 돌려받는다라는 거지. 예를 들자면 어 그래 그래 계약해줄게 하면서 이제 뭐 계약도 따내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돌려받는다라는 거지. 음. 근데 주변에서 시기와 질투는 되게 많겠다. 아, 시기와 질투는 많겠고 음.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여자한테 다정다감할 때는 되게 다정다감한데 다정다감한데 어 말이 없을 때는 좀 말이 없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 라고 뭐 어, 속시끄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어, 속시끄러운 일이 너무 많다 음그 여러분 만나기 전에 그그그 그, 그 상태에 한번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구설에 휘말렸던 게 아닌가 인간관계에 한번 어, 인간관계 붕괴가 한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의 루머가 안 좋게 돌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오해나 시기에 질투지. 왜냐하면은, 조금, 나이가 젊더라도, 남들보다는 조금 출세가도를 갖다가, 어, 출세가도라 그럴 면 너무 대단해 보이잖아. 암튼, 그, 그래, 뭐, 저기, 뭐, 자기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대단한 거지.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제뭐뭐 뭐 라비에서 그렇다는도 어쩌다는 등 이래갖고서 한 번에 깨짐은 있었겠다. 어 인맥 관계가 흔들렸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금전적인 문제에서도 한 번에 살면서 한 번에 저거는 있었겠으나. 이 사람이 워낙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도 출충, 재주가 좋다라고 봐요. 어, 재주가 좋기 때문에, 뭐, 어떠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현재는 금전 상태가, 여러분이 만날 때 금전 상태는 어떠냐요? 라고 하면은, 어, 나가야 될 곳이 많다라고 봐. 어, 좀 가족한테로 많이 나가겠다. 음이 사람이 어쩌면은 가장일 수도 있겠어요. 이래서 이 사람이 여, 연애를 갖다 잘 못해봤을 수도 있고 내가 그랬잖아요. 자수성가했다고. 어, 그때만 가족한테 들어가는 게 많겠다.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어, 그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 돈을 벌라고 애를 썼던 게 아닌가. 이 사람은요 막 이렇게 어떠한 그 영마성 직업이 아니에요. 영마성 음, 직업이 아니고 어. 뭐, 요즘에 그 유, 유, 유 행하는 직업도 있잖아. IT나 휴먼 리소스 같은 거. 어, 그런 거. 영업직은 아니지. 아니면은, 어, 자기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만약에 자기 비즈니스 쪽이라고 하면은, 어, 이 사람,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먹는 건 아니에요. 어, 먹는 건 아니지 싶다. 음, 뭐, 아트? 어, 뭐, 예능 쪽? 예능 쪽 장사? 그게 무슨, 내용? 뭐, 뭐, 연예인이에요? 그런 거 말고, 뭐, 의상이라든지, 어떠한 그 뷰리 쪽이라든지, 그런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그거 갖다 진짜 팔고 다니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 이 사람은 그걸 갖다 들고 나는 것을 갖다가 꼼꼼히 자기가 그걸 갖다가 체크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다른 것들은 부하 직원들이 하겠다 싶어. 음이 사람이 온갖 재주는 다 부려. 넌 어디 가서 뭐하고, 넌 어디 가서 뭐하고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조금 그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영마성은 음, 뛰지 않아. 음자 그렇게 봐요. 외모는 어떤가? 우리 외모를 한번 봅시다. 외모는요, 동안일 수 있겠다. 동안인데, 동안은 동안인데, 음, 살짝 아쉬운 동안, <웃음> 이게 무슨, 살짝 아쉬운 동안은 뭐냐라고 하면은, 어, 조금, 가꾸는, 자기를 갖다 조금 덜 가꾼 게 아닌가? 어, 이 사람이 동안이어서 좀 가꾸고 그러면 되게 그럴 텐데, 잘 가꾸지는 않는다. 주변, 어, 자기가, 그, 가꿀 마음은 있지만, 가꿔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뭐 하는 일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자기 외모를 갖다가 잘 돌아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음 맞아요. 그리고, 그, 그, 잘 몰라. 어, 어떤 걸 해야지 자기한테 어울린다? 뭐 한다? 그걸 잘 몰라요. 어, 이 사람은 그런거에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닌, 아니지 않나 싶어요. 외모나 이런거에 그래서 그냥 동안은 동안이지만 좀 아쉬운 동안이다. 왜 그러냐 면 스스로 가, 어떻게 가꿀 줄을 모른다 라는 거죠 음이 사람은 옛것을 어, 그냥 생긴대로 살자 라고 생각하는 스타일 어잘뭐 뭐, 고, 이게 조금 부족하니까 좀 고쳐야겠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생긴 대로 살자. 어, 뭐, 어때서, 뭐, 어차피 사람 살다 보면 다 늙어가잖아요. 어, 뭐, 흰머리도 생길 것이고, 어, 얼굴에 주름도 생길 것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뭐, 뭐, 얼굴에 손을 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 어, 손을 대거나 그러진 않고, 그, 자연적으로 그냥 늙어가는 걸 갖다가, 예, 그래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털털하다라고 봐요. 어, 털털하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요 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어디 보자. 어, 맞아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키는 조금 클수 있어요. 음, 이 사람 성격이 내성, 게막 활달하진 않아도 어떠한, 음, 대인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는 그래도 좀 시원시원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의 본래 성격은 침착해요. 어. 침착하고 자기 수심이 너무 많은, 수심이 좀 많아. 어. 수심이 너무 많고 항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어. 근데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음. 네, 그럼 이 사람의 어떤 면이 가장 으뜸이다라고 하면은요. 그, 경제력?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 성실, 성실하다라는 거지. 성실하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무슨 외모나 이런 거는 그, 닥 그렇게 따지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 막, 자기를 치장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남자가 너무 꽃단장하고 뭐 이래도, 기집애들만 꼬이지. 어, 그래서 무슨, 그, 소, 뭐, 손님들, 뭐, 뭐, 거래처 아니면은, 직장 다니면, 거래처 접대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나가야 되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도 자기는 뭐, 치장 같은 거안 해. 어, 그냥, 그, 저기, 막, 예를 들어서, 그, 거기서 좀 문제되는 거 있으면, 어, 너는 저거, 저, 저쪽에다 저거 좀더 넣어주고, 어, 너는 저거, 저, 여기 저거 비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한다라는 거지. 음. 그 자기는 그냥 그렇게 멋내고 막그뭐 외모를 갖다 중시하지는 않, 않지 않나 싶어요. 네 이번 카드 어,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 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격, 체력, 외모 중. 나의 다음 연인은 어떤 게 으뜸일까? 어떤 게 으뜸일까요? 어디 봅시다. 인격? 인격은, 음, 글쎄, 음, 여러분한테 어떤 어떤 그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내면을 보여줬는지 외면을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약간 정서적으로 불안감이나 뭐 이런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음, 이, 이, 그래서 이 사람은 저기만 자기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를 갖다가 조금 워워워 해줄 사람을 갖다 원한다라고 봐. 항상 그렇잖아 자기한테 부족한 걸 갖다가 찾잖아 요 사람은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조금 안정시켜줄 좀 자기를 갖다 좀 안아줄 사람을 찾는다라고 봐요. 음. 어디 봅시다. 음, 그러면은 요 카드로 이 사람의 인격을 한번 봅시다. 음, 좀, 알기 힘든 성격? 어, 알기 힘든 성격? 조금 친해져야지만이, 어, 친해져야지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거같아 왜냐하면 은 우유부단한 면이 있을 수 있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좀 어떻게 못할 수도 있겠다. 아, 자기 마음이 내 마음을 나도 몰라? 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이거야 저거야 라고 그 뭐지? 또좀 자존심이나 어떤 그런 권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 이거 보다 어 이거는 이거야 괜찮겠지 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를 좋아한다라는 거지 음좀 어렵죠 <웃음> 근데 나쁘진 않겠다, 라고 봐요.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그저 성격은 조금, 음, 침착한 듯하고, 조용조용한 듯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다가 조금, 음,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자기의 이렇게 불안불안한 성격을 갖다가, 어, 보, 저기, 막 보이는 걸 별로 싫어해요. 어, 그럴 수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항상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의 이별을 맞은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럼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닌가요? 라고 하면 카드에서 볼 때는 나쁘단 말은 안 나와요 음.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조금 사람들이 쉬운 것만 좋아하고 그러잖아. 그렇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거나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피곤한 거는 안 하려고 하는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사람도 자기 인연을 못 만난 거지. 자기 인연을못 만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성격 자체는 살짝 내성적 이다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그거와는 상관이 없이 어, 그거와는 상관이 없이 좀 내성적이고 어쩌한 도전 정신 이런게 조금 적을 수 있어요 음 의욕 의욕이 없다 그래야 되나 어, 무기력하 무기력하다 어뭐그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 일시적인 인간의 치거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아, 뭐 잘해줘봤자 소용없 라든가 어, 아니면 이 사람의 전그 전 연인이 바람이 났을 수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격이 이렇게 불안하거나 남을 갖다 믿지 못하는 어떠한 성격이 생겼을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났을 적에 음, 이, 왜냐하면 이 타로는요. 이, 그 사람의 지금 여러분 만난 그 순간을 보는 거잖아요. 어, 그 순간을 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 저기 실질적으로 인격은요 나쁘지 않아요 음, 나쁘지 않다 음. 어, 저기 뭐 어쩌면 집안 자체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그 당시에 그렇다는 거지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예, 저는요 그래 이렇게 그 저는 이 카드에서 이렇게 보면은 국직국책한 거 있잖아요. 어 국직국책 가장 어 대표적인 거를 갖다가 리딩을 해요. 근데 대표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 그렇지만 그 대표적이지 않은 것들은요 굳이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갖다 다 말하고 나면 오늘의 주제에서 휙 벗어나서 어디로 가어 배가 산으로 가요 딱눈 떠보니까 산인 거지 응 어, 배가 산에 걸쳐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디테일하거나 이런 건안 말해요. 어그 주제에 맞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오늘의 주제대로만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은좀 살펴봐요. 내가 미처 시간 관계상 못 말한 것도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을 항상 그 인격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사람 쌈딱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뭐 실질적으로 쌈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때 이 상태 이 사람이 성격이 예민해졌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만나기 전에 전에 연인이 바람을 폈기 때문에 <웃음> 좀 믿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때 그 당시에 예민해졌을 수도 있고 음, 근데 이 사람의 조금 그 기본적인 성격에서 약간 불안한 감어 그런 건 있어요 음, 그런 건 있다 음 어디 봅시다 인격적으로 그렇게 막 나쁘고 막 이렇지 보이지는 않아요 어, 나쁘고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저기, 막, 어떻게 보면은요, 그 주변 사람, 그, 친한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낯선 사람을 좀 경계한다, 그래야 되나? 어, 친한 사람들하고 모여서 허물없이 노는 거? 그런 거는 또 즐겨요. 어, 그렇지만, 뭐, 이렇게, 대, 뭐, 막,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놀지는 않아. 어, 그치, 자주 노는 것도 아니에요. 자주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고, 이 사람도, 어, 남자인지라, 어, 저기, 막 여, 여자의 외모를 갖다 조금 보는 게 아닌가? 음, 그렇다고 봐해 만약에 이게 이 사람이 여자라 그러면은요, 좀그 자기가 어떠한 그 뭐지? 그... 어떤 그 노는 거 이런 것들 어 그런 거 갖다 조금 맞춰 주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어, 쪼, 요거는 여자 남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암튼 어 인격 자체는 지금 현재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 만남 사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인격은 살짝 다를 수 있다 어이 사람이 편안했을 때는 좀 다른 느낌이다 라는 거예요 음자 조금 더 뽑아나고 편안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나는지. 어, 편안했을 땐그 외로 어, 애교도 있고 응석도 있는 사람일 것 같아 편안했을 때는 자 그럼 재력은 어디 봅시다 재력은요 나쁘지 않아요 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부모 아까도 그랬잖아 부모가 잘살 수도 있다고 엄마가 엄마 쪽이 어, 엄마 쪽이 조금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음, 저기 막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니면 아니면 그, 엄마가 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엄마 돈을 말아먹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음, 그럼, 왜 말아먹었냐라고 하면은, 그 전, 전 연인 때문에 말아먹을 수 있었다는 거야. 음. 암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너무 디테일한가? 아니면 어떡하지? <웃음> 아 그냥, 보이니까. 뭐, 그런 케이스가 많겠습니까? 암튼, 그건 그렇고, 이 사람의 재력은 나쁘지 않다? 어, 사람 똑똑해요. 음, 사람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꼰대 같은 기질도 없지는 않아요. 유머로스 한 사람은 아니다. 어, 그리고 나름 이 사람도 돈은 있네. 음, 재력은 있다? 음, 재력도 많, 어, 재력은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음, 뭐, 음, 뭐, 굳이, 뭐, 돈을 갖다가, 뭐, 더 벌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 뭐, 그냥, 돈을 뭐 딱히 뭐더 벌어야 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사람이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어,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어,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아니면은 두 개의 사업을 한다든지 음. 사업이든 아니면은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닌다 라고 하면은 어, 두 개의 그 저걸 갖고 있는 거지 어, 두 개, 그렇죠 있잖아요. 뭐, 재정도 맡으면서 어떤 관리도 맡을 수 있고, 하여간 두 가지 명함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 뭐, 파뭐 파타임으로 뛰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봤을 적에 이 사람은 사업을 할 확률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어. 음, 그, 저기, 막, 가족 사업일 수도 있고, 어, 엄 내가 아까도 했잖아 엄마가 좀 돈이 많다. 엄마 쪽으로 돈이 많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거기서 뭐, 엄마 일을 갖다가 도와주면서 할 수도 있고, 오, 그런 것 같아요. 음. 두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겠다. 어디 봅시다. 지, 저, 경제, 저, 재력은, 어, 재력은 좋은데, 이 사람? 음, 뭐, 부족함이 없네, 재력은. <웃음> 뭐, 말하고, 말할, 뭐, 말할 게 없다, 재력에 대해서는. 재력에 대해서는 말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어, 재력은 말할 거 없이 좋다. 음. 그래서 이미 하나는 다 뭐, 다돼 있는 거고, 다돼 있는 거에서 자기가 뭘또 하나를 또 하는 것 같은데, 어, 나쁘지 않아요. 어, 재력은 나쁘지 않다. 그냥 이 사람은 지금 뭐 딱히 뭘더 키우고, 키워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일해야 되니까 일하는 것 같아요. 어, 이러는, 이러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 뭐냐면이 사람이 지금 그 어떤 어험하는 거에 비해서, 이 사람이 똑똑하긴 똑똑해요. 추징력도 있고, 뭐다 한데, 짱, 뭐, 뭐가 부족하냐라고 하면, 어쩌면 형제들에 비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어 형제들이 더 똑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더 똑똑할 수 있어서 이 사람이 뭔가 일을 해도 그렇게 빛이 안날수 있다라고 해야 되나? 어 그래서 맨날 이렇게 시작만 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 부담으로 다가왔을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나만 나 못한다. 근데 못하지는 않는데 형제들이 잘하니까 상대적으로 못하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여러분 만날 시기에는 자, 뭐 다른 거를 맡아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게가 두 개라면 하나를 맡아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다라는 거지 아니면은 어, 엄마, 엄마나 가족들이 하는 데서 나와서 자기 일을 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고 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 좋아요 음, 뭐 다야 그렇게 쓰니까 다야 그렇게 써면 좋다라고 봐요 음. 자 그러면 외모는 어떨까 외모는 외모는 그냥 안정적이에요 어, 안정적이고. 살짝, 좀, 그, 꼰대인, 꼰대인데, 하는 행동은 약간 꼰대 같고, 그러면서도 살짝 불안한 마음도 있고, 자기가 그,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가족 중에서는 조금 능력이 떨어진다. 이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음, 그, 뭐라 그럴까? 좀, 인물 자체는 좀, 투덜이 인상 투덜투덜투덜 투덜, 투덜 뭐 이러는 인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어. 그러고 그렇지 그런데 어이 게 뭐지 투덜인데 잘생겼나는 것같은데 어, 투덜인데 잘생긴 것 같은데요 음 응. 투덜인데 잘생겼다 <웃음> 생긴거는 막저 어, 꼰대 같고 막어 조금 저기 한데 또 투덜투덜투덜 대기도 투덜, 투덜 한다 좀 귀엽게 투덜대기도 한다 또 자기가 좀 친숙한 사람한테는 어. 자기가 친숙한 사람한테는 입도 쭉 내밀기도 하고 투덜투덜 투덜 거리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인물 좋은 것 같은데요 음 인기가 좀 있어 인기가 있는 걸로 봐서 인물이 좋다라고 봐야지 음 그런 것 같아 어, 어떤 느낌이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그제지만 뭐, 전체적으로 어딱 어, 보면은 연예인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어 연예인 느낌 근데 이게 고친 거냐 라고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음아 고쳤다 <웃음> 고쳤다 어, 카드가 아 저기 봐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그렇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친 것 같아. 어, 그래서 연예인 느낌이 나. 얼만큼 고쳤냐 그러면은 하나 고쳤어요. 딱 하나. 어, 딱 하나 어디. 얼굴 전체. <웃음> 얼굴 하나. 얼굴 하나 고쳤다라고. 봐. 어, 돈이 있으니까 고쳤겠지. 뭐 음, 얼굴 하나 고쳤다. 요즘에뭐다 어, 그런 것 같고 그리고 키는, 키는 그닥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음, 키는 키는 그닥크지 않겠다라고 봐. 음. 뭐 작냐라고 보면은 살짝 작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음, 그 살짝 작을 수. 근데 인기는 많은 것 같아. 어, 어 저기 막 성형 성형을 했어요. 남자도 요즘에 성형 많이 하잖아. 어. 성형 성형 많이 하고 피부가, 어, 피부가 어디 보자 피부 색깔이 어떠나. 어. 그냥 피부 색깔은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하고 어쩌면 이 피부 색깔이 어 저기 막그 비비크림을 발라서 좀 뽀얗게 나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살 색깔은 보통에서 살짝 어 조금 더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봐. 음 아니면. 하얗거나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의 가족력을 봤을 때 가족들은 좀 하얀 편인 것 같은데 이 사람만 조금 외모적으로 살짝 누구, 누구를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다. 음 엄마 쪽이 얼굴이 하얗 것 같네. 그럼 이 사람은 아빠 쪽인가 그럼? 어, 그럴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좀이 사람은 자기 외모를 갖다 좀 가꾸지 않겠나 싶어요. 어, 인기가 많은 걸로 봐선.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그, 그런 것 같아. 막 주변에서 이렇게 쏙딱쏙딱 거리거나 막 이러면은 조금 이 사람이 약간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불안한 마음을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어, 좀 성형도 하고 자기 관리를 갖다 좀 많이 한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가장, 어, 으뜸은 어떤 게 가장 으뜸이냐면, 어, 금전, 어, 재력. 재력에 가장 으뜸이다라고 봐. 뭐니뭐니 뭐니 해도 사는데 금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사람 못되지 않았어요. 음, 사람 괜찮아요. 어, 뭐, 이 정도면 무난하다라고 봐. 음, 좀 꼰대 같은 기질이 있, 있지만, 어, 그지만 조금 여자는 따르겠다 싶다. 음, 자,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격, 재력, 외모 중 나의 다음 연애는 어떤 게 뜸일까? 어떤 게 뜸일까? 음, 성품은좀 시원시원하다? 음, 시원시원해요? 음, 어, 시원시원하고 남자답다라고 봐요. 남자답고 어, 어, 재력도 나쁘지 않다. 어, 조금 이 사람은 뭐 사회봉사 같은 것도 잘할것 같은데 음. 사회봉사 같은 것도 잘하고 대인관계가 나쁜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데 어떤 편의 선입관이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런 것같아그렇 하고 외모는 어. 딱 떨어지고 샤프 하겠다 음딱 떨어지고 샤프 하겠다 어디 봅시다 음. 일단은 인격부터 봅시다. 인격은요. 사람 좋은 것 같아요. 어, 시원시원해. 어, 시원하고 시원 남자답다. 너무 세다. 어, 근데 성격이 좀셀 수는 있어. 어, 그렇, 어, 그렇지만 어디 봅시다. 그런데이 사람 이렇게 흘러가는 거 봐서는 남자답다라고 해서 거칠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어, 상남자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 어,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고 약간 순정마초 같은 기질이 있겠다라고 봐요. 음... 순정마처가 바람기는 아직까지는 안 비쳐. 음, 바람기는 안비추고순정마처 같은 느낌이 나고 어 그러면서도 약간 우유부단 그런 거 있잖아. 막 상남자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야 저거 이거 좀 이런 거는 있어요. 어 이런 뭐 거는 있지 않을까. 음. 이걸까, 저걸까. 약간 우유부단한 면도 없지는 않겠다. 언제 그러냐라고 한번 뭔가를 갖다가 시작해야 될 때. 그래, 어, 갖다 그렇다고. 자기도 그게 약간 자기 컴플렉스가 아닌가? 어, 약간 우유부단한 면이 있겠다. 음. 근데 사람 성격은 좋은데요. 음.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밝고 긍정적이다. 아, 성격 괜찮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조금 로맨틱한 것도 있어. 음. 제 처음에 딱 드러나는 게 어, 딱 드러나는 게 어, 남성적이고 오, 마초맨! 예!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우유보다는 면도 있고, 어, 달달한 부분도 있어요. 어, 달달하고 조금, 뭐, 여러분이 조금, 의아, 의아해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 사귀다가 보면. 오, 얘한테 이런 면이? 어, 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우유부든한 게컴플렉스예요 음, 컴플렉스고, 자기도 그걸 갖다가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한것 같은데, 그게 뭐, 어, 쉽게는 되나, 안 되지. 어, 그리고 매사에, 어, 저기, 뭐, 공, 매사에 반듯하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오 괜찮은데 음, 매사에 반듯하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봐요 음, 아이고 조금 안좋은게 나왔다 뭐가 안 좋냐 라고 하면은 음, 반듯하게 살라고 노력하는데 가끔은 음, 가끔은 음, 조금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어, 뭐, 다야 그렇게 카드 여섯 장 갖고는 모르죠. 근데 뭐, 뭐, 말이 조금 거칠 수도 있겠다.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어, 그게, 그 생각나는 대로 말해놓고서, 어, 어, 어, 어, 이거 있잖아. 자기가 잘못했잖아. 어, 그렇게 하고, 치모라고. 어, 나는, 나는 왜 이러지? 어, 좀 자기, 조금 비하도 있고, 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그랬잖아.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나? 어, 그런 게좀 있어. 어, 자기가 좀 실수를 한다라는 거야. 근데 뭐, 이거는, 이 사람은 시간이 가면 좀 놔줄 수는 있어요. 어, 자기가, 그래도, 그 자기가 무엇이 어 잘못인지 일단은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안 하려고 노력은 해요 어 노력은 자기도 아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어 반듯하게 살라고 노력은 하는데 가끔씩 그 감정 조절이 살짝 안 돼서 좀 거치 본의 아니게 말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어 그러고 그 말실수해놓고서 어, 머리 벽에다 쳐박는 거지. 음, 그럴 수 있겠다라고 봐요. 근데 그 정도 단점 없는 사람도 있나? 음, 근데 나 괜찮은데, 어, 저기 막 인격. 어 괜찮아 남자다워요 근데 조금 너무 남자다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들야들하고 여리여리한 여자가 근데 이 사람의 갑자기 욱해가지고 딱말 한마디 하면 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럴 수 있지 근데 성격이 같이 세다 그러면 뭐야 있어? 어디서 삽소리를 하고 있어 너 죽을래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음 암튼 자 그러니까 어, 그, 상,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거지 근데 사람은 뭐 이거 갖고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단은 그렇다라고 근데 돌아가는 거 보니까 동정신도 있고 막 그래요 음, 자 그럼 재력은 어디 봅시다 음, 재력은요 어디 조금 더 뽑아 봐야겠던데 여기 두개 나오는 거 봐서는 그냥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 너무 조금 서두른다 라고 봐 서두르지만 않으면 괜찮겠다 서두르지만 않고 이 사람은 자기 그 수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 음, 안 그럴 것 같은데 자기 근심이나 수심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 딱히, 그걸, 뭐 때문에 그런데요? 라고 말하면 성격이지, 뭐. 그런 건 있다라고 봐. 음.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를 갖다가, 어,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자기가,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 할, 뭘 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그, 그 뭐지, 종작도는 있지 않을까 싶어. 음, 종작도는 있겠다라고 봐요. 이 사람은 영마성이 있는 직업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 음, 그 영마성이 있는 직업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겠다. 영업일 수도 있겠고, 근데 이 사람 성격이 영업을 할수 있을까? 음, 성격이 저기해갖고 영업을 할수 있을까? 어, 영업보다는 영마성이 짙은 직업이다. 뭘 누굴 가르치고 이런 거는 못해요. 음, 그렇지만 그 예를 들자면. 부서에서도 보면 뭐 시장 조사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할 수 있겠어. 어, 잘할 수 있겠고 어, 아니면은 이미 다해 놓은 것들을 갖다가 걷어 들이는 일들이나 어, 그런 거. 어쪽 그런 뭐, 뭐 예를 들자면 또 회사 회사로 따지자면은 뭐 영업 부장 같은 거. 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파트는 좀 괜찮겠다. 싶어요. 또이 사람이 상남자다 보니까 좀 아우르는 맛도 있거든 아우르는 맛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 봅시다 이 사람은 금전적인 거는 어그닥어그게막 대단하진 않고 그래도 그냥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한다라고 봐뭐 씀씀이가 헤퍼서라기보다는 음, 조금 감정적으로 소모하는 것도 없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돈이 살짝 안 고일 수도 있어. 어, 그뭐술 마시고 노는 걸 갖다가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어쩌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좀, 큰선 자기 그 수입에 맞지 않은 큰 선물을 갖다가 잘해주는 게 아닌가? 어, 그래서 모아놓은 돈은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선물은 잘해줄 거야. 어, 꽁 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이, 여러분들이 뭐 해달라라고 하면은, 그래? 하면서 그걸 또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뭐, 저기, 기둥뿌리까지 뽑나요? 그러면,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봐. 좀 과소비가 근데 자기를 위해서 과소비를 한다라기보다는 자기 여자를 갖다가 이쁘게 꾸며주기 위해서 과소비를 할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방방 어, 뛰어다닌다. 어,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겠다. 그걸 갖다가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저게 있어. 그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 조금 동정심이 좀 남다른 사람이거든요. 어, 동정심이 남다라 가지고 그리고 자기 여자가 뭐 해달라 그러면은 진짜 있는데도 안 해주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과한 걸 요구하면은 뭐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 돼. 아니면은 주머니가 바닥이 나던가. 어, 이, 이 사람이 그 과거에 전 여친하고 헤어질 땐다 과소비 때문에 헤어졌어요. 어, 쏙 빼먹고 가버리고 쏙 빼먹고 가버리고 그랬던 게 아닌가. 음.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하고 뭐 연애를 한다 그러면 꼭쏙 빼먹고 가라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오래 연애하고 싶다면은 조금 그 씀씀이나 이런 그런 갖다가 좀 여러분들이 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요. 이런 열심히 잘해요. 지칠 줄 모른다. 어, 지칠 줄 모르고 열심히 잘해. 조금 그 체력 남, 체력이 남체력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네. 음. 자, 그 다음에 외모는 어떨까요? 외모를 봅시다. 자, 외모는요. 외모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외모 좋을 것 같아요 음, 외모 좋을 것같아 키는 중간 중간에서 살짝 더클수 있고 음. 근데 마 이렇게 그런 거는 있어 막 사나이 뭐면서 상남자이면서도 잘 뜯어보면 얼굴이 좀 귀여운 구석이 있어요 어, 귀여운 구석이 있겠다 잘 뜯어보면 음. 그리고 이사람은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나. 아, 금방 들통나요. 그래서 그러면 행동하는 거하고 조금 생긴 게 달라. 어, 약간 꽃미남? 어, 꽃미남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음. 근데 꽃미남인데 하는 거는 야 상남자 뭐 이런 거지. 응, 꽃미남 느낌이 난다. 조금 어떻게 보면 차가워 보일 수도 있고. 응,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도 성형을 한것 같은데 뭐 쌍꺼풀 같은 거 같겠지. 쌍꺼풀 코뭐 이런 거 했겠지. 응, 그런 걸 했을 수도 있겠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7번 카드가 나오면 성형을 했다라고 봐야겠지. 응, 속이는 거잖아. 외모를 속였잖아. 어, 본판은 아니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이 사람도 성형은 했겠다. 어, 얼굴에다 칼을 댔겠다라고 봐. 어디 봅시다. 아 근데 별로 마음에는안 드는 것 같은데 불만이 많은데 음, 가서 따질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은 그냥 투덜투덜 되는 거지. 아, 나 여기 좀 조금 더 고쳐볼까. 저기를 좀이 사람이 이래서 돈이 없는 거 아니야? 어, 얼굴 고치느라고. 음. 이 여기 좀 조금 고쳐볼까. 저기좀조고쳐봐 좀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요즘은 남자들도 저기 거잖아. 뭐 피부 뭐 관리 많이 받잖아요. 어, 레이저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럴 수도 있지. 만약에 성형이 아니라면 레이저 같은 걸할 수도 있다 맞아요. 음, 이 사람이, 어, 그, 그, 저기, 막, 돈이 생기면 하나씩, 하나씩 뭔가를 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좀 누가 주머니를 좀 잠가줘야겠는데? 음, 안 그러면은, 저기, 막, 여자한테 쓰고 자기한테 쓰고 바람 기는 별로 없어요. 음. 뭐 바람을 피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여자한테 그렇게 써. 음. 그래서 이 사람하고 뭔가를 갖다가 진짜 오래오래 사귀고 싶다면 주머니 관리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밑빠진 독이 아닌가 싶네. 버는 족족 쓴다라고 봐요. 음. 그리고 뭔가를 갖다가 자기가 아 여기를 갖다가 해야지라고 하면 은또 또 도, 돈을 갖다 또 후딱 만들어 갖고 또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아. 어, 자, 이 사람은 좀 하고 싶은 거는 좀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어, 후딱 가서 하고 후딱 가서 하고 그런다. 이 사람은요. 사람이 그렇게 나쁜 데는 없어. 어, 딱한 가지 조심해야 될건 과소비다라는 거예요. 과소비는 좀 조심해야겠다. 어, 그렇게 하고 뭐 그... 조금, 어, 그, 노는 거를 갖다가 그딱 좋아하진 않은데, 한번 놀면은 좀 기둥뿌리가 좀 빠지도록 쓴다라고 봐. 음. 왜냐면, 음. 이 사람은, 뭐, 쫀쫀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두꾼 묶고 이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쓸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헤어졌을, 아까도 말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헤어졌을 수 있겠다 싶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으뜸인 건 뭐냐라고 한다면은요, 그래도 생활력은 강하지 싶다. 어. 근데, 저기, 막, 뭐 대단하게 막 크게 벌지는 못해요. 어, 크게 벌지는 못한다. 근데 이 사람이 음 어디 봅시다. 맞아. 뭐 이렇게 대단하게 벌진 못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쓸 돈은 다벌 번다라고 봐요. 자기가 쓸 돈은 다 벌고 으뜸이 뭐냐라고 하면은 어, 글쎄 여러분은 으뜸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4번 카드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 그냥 다 반반반인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있으면 주머니 관리나 좀 잘해줘요 어, 너무 푹푹 쓰지 않게 저기 막술 들어가면 그냥 펑펑 쓴다 어, 근데 바람기는 없어요 바람기는 없어요 음. 자 어, 와,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일단은 술을 조심해야 돼요 어, 술만 조심하면 돼. 술이 웬수야. 어. 왜 그런가요? 그러면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술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해야겠다. 그게 조정이 될까요라고 한다면은 아, 조정이 되지는 않은데 조정은 투덜투덜 거리겠지만이 사람이 좀 인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들을 것 같아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암튼 4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아니 즐거우셨나요 알겠지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